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진이 일본에서 군복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kpop 남성 아이돌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진은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kpop 한류 전문 미디어 단미가 진행한 군복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kpop 남성 아이돌은 누구냐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본에서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반미는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고 한 명당 한 번의 투표만 가능하다는데요. 해당 설문조사에서 지는 과반수가 넘는 2258표 56.1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는 완벽한 비주얼과 독보적인 인기로 일본 열도를 사로잡았는데요. 일본 랭킹 사이트에서 진행한 p o 팝 아이돌 미남 랭킹 가장 멋진 한국 남성 아이돌은이란 투표에서 2022년 10대가 뽑은 가장 잘생긴 아이돌 1위에 등극했습니다. 총 156명의 케이팝 아이돌이 후보에 오른 이번 투표에는 총 투표수 8 9 0 0 0표 이상이 몰렸으며 진은 10대 남녀 팬들의 마음을 훔치며 비주얼킹 면모를 빛냈습니다. 진은 일본 IT계 뉴스사이트 IT미디어의 네터라보가 진행한 상사로 삼고 싶은 BTS 멤버는 2023년 인기투표 설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네토라보는 일본인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 투표가 불가능하고 한 명당 한 번의 투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문조사에서 지는 과반수가 넘는 52.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네토라보에서 실시된 당신이 상사로 하고 싶은 멤버는 누구라는 설문조사에서도 5,569표 중에서 2,185표를 획득하며 39.2%의 득표율을 보이고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내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었습니다. 매체는 진의 1위 소식과 함께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진씨 손윗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자신 있는 진씨라면 어떤 회사에서도 우수한 상사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진의 섬세한 배려심과 몸에 밴 매너에 극찬을 던졌습니다. 진은 앞서 지난 2021년 네토라보에서 실시한 BTS 솔로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은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솔로곡 에피파니로 918표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진의 또 다른 솔로곡인 문 또한 351표를 받으며 3위에 등극했었고 어웨이크는 9위, 어미스는 11위로 10위권 내 유일하게 3곡이나 올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같은 해 실시된 네토라보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BTS 인스타그램은이란 설문조사에서도 진은 어김없이 1,085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진의 인스타그램은 깔끔한 세련미와 더불어 평범한 일상생활 속 따스함, 소소한 재미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발매된 진의 첫 솔로 싱글 앨범 또한 일본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진의 디에스트로넛은 10월 29일 발매된 후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10만 4,018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첫 진입과 함께 최정상 1위를 차지했었고 또한 11월 6일 일본 타워레코드 41개 매장에서 품절되며 일본에서의 진의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진은 탁월한 역량과 능력으로 일본에서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슈퍼스타 솔로이스트 진으로서 앞으로 보여줄 눈부신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